제가 드 은밀한 카리 <웃음> <웃음> <웃음> 엄청 피하겠네 진짜 <웃음> <웃음> 진아너 거기있고 나 여기서 준비됐습니까? <웃음> 베프다풀도 있고 그리고 찜질방도 있고 엄청 큰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서 놀아보려고 하는데 수영도 하고 찜질도 하고 시멜이라는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et's go. 제가 좋아하는 다리가 나왔어요 인천공항 갈때 항상 이 다리가 너무 예뻐요 어, 날씨가 엄청 좋아 그래가지고 빛 반사가 되면서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K-POP 뮤비로 엄청 많이 쓰여요 오늘은 킴예 아, 동영상 처음으로 아, 예쁘고 여자여자한 no. 모습을 보실 수있을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사전예약처에 현장 구매, 백실토소 전용 발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키오스크에요 키오스크 근데 저희는 이제 인플루언서 협찬으로 <웃음> 오게 됐습니다 엄청 넓죠? 짠! 여기에요 바이빙 마스크 브랜이에요브랜경 들어가서 헤엄칠거예요 수영국이 어, 매우 핫하네요 너무 좋죠 구명조끼를 빌릴 수 있는 곳이에요 구명조끼랑 수건 화장실 여기 건식사우나 여기 진짜 좋아 여기가 이제 1, 1층이라고 했었어요 기본적인 1층 여기는 진단층 카바나 쪽에 있어요 카바나를 이용하면 은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요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제가 여기 한 다섯 번째 방문인데 이 시메르를 좋아하는 이유 오픈을 안, 했, 오픈을 안 했대요 저기가 진짜 찐인데 못 보여드렸는데 아까 2층에 스파가 있거든요? 여기가 또관건이에요 여기 진짜 되게 혼자 있기 좋아요. 이건 내꺼 <웃음> 야 이게 더 웃겨 <웃음> 아니 이게 왜 창피해? 복숭하고 오래갔잖아 야 이거 왜 창피해? 아무어 <웃음> 아, 이거 맞으면 바로 인사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녀들의 파티 오늘은 제가 평소와는 다에게 예쁜 모습 보여드린다고 약속드렸죠? 약속 여자들의 은밀한 파리 아 흘러오셨어요? 뭐, 뭐, 어. 야외풀 가기 전에 칵테일 한잔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난뭐 있어, 난뭐 있어 준박 이제 놀거다 놀았고 찍을 것도 많이 찍었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저의 김치를 가지러 갑니다! 어디있지? 기요김치를밥 먹기로 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웃음> 시간이었어요 밥 먹으러 여기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소문 아니에요 진짜 아니 땜 굴뚝에 예쁘게 있는데 너무 예쁘게 나는데 오표정으 이상하게 하고 있어 귀여워 이거 올려도 뭐예요? 진짜예요? 소문 아니고 어. 아니 땜 굴뚝에 <웃음> <볼뜨로 웃음> <볼뜨로> 연기 <웃음> 끝나요! 이 수영복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건 밥 먹는 용 이거는 <웃음> 인스타용 <웃음> 인스타용 밥 먹는용. 여기로 들어가. 어. 그러면 안 돼. 안돼안 돼. <웃음> 돼. 이거 밥을 먹고 슬라이드 가자고. 따. 뜨끈한 국물에 밥을 한번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왜 쳐? 청백현이 있어? <목소리> 우리 떡볶이 안먹을래? 응아떡볶이 그래? 안먹어 오 그러니까 내가 살찐 살찌... 같은 거잘 안먹는 거잘안 먹는 것 같아 어라면 제일 고로리야반집해주야어이 응. <웃음> <웃음> <웃음> 새끼 암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few moments later. 빈티지 빈티지 빈티지 빈티지 빈티지 빈티지 빈티지 빈이지 빈티지 빈티지 서티지 빈티지 빈티지 빈티지 빈티지 빈티지 지 빈티지 빈티지 빈티지 빈티지 빈 여기 따뜻해. 이거 피부까 그건데. 피부까 음악인데. 뜨겁습니다아 뜨거. 어우. 나 진짜 뜨거. 엄청 뜨거웠어. 엄청 뜨거웠어. 야. 손이 한숨 자다가 이제 갑니다. 아, 오늘 여자들끼리 여자놀이했어요. <웃음> 여자놀이 여자 한번 해 봤습니다. 이별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예쁜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예했나요 <웃음> 이쁘지 않았다면 구독 취소 <웃음> 그럼 안녕 안녕